이렇게 비옥해져야만 모든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네. 슈퍼 농부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걸 보고 제가 이거를 구입해서 제 토양도 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음. 옥토를... 음.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옥토로를 <웃음> 장안의 화제 지금 슈퍼 옥토로 이 유기농 자재이기도 하면서 우리 기비로 사용하는데 참 특이한 게 이게 이종 미생물이 들어갔어요 두 가지 이종 미생물이 15% 그 다음에 커피박 가공개문인서가 있습니다 요런 구조는 대한 역사상 처음이죠 없던, 네. 없던 제품이고 이게 신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자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오늘 이 누림에서 우리 박도영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요 네.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농부들이 네. 농협에서 개통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쉽게 농협에서 주문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옥토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이 슈퍼옥토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비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식 전 이제 토양에다가 이제 영양제를 공급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슈퍼옥토로가 들어가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연작을 통해서 토, 토양이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식물의 병도 오고 염류도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생육에 이제 부진이 오니까 이제 저희 슈퍼옥토로에 들어있는 이 바실러스균 이 서틸러스랑 리체니포미스 이 이종 미생물이 들어가서 얘네 의 연작 장애를 해소를 시켜주는 거죠 감소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두 마리가 들어가서 토양 속에서 좋은 균들을 활성화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가공개분과 커피박 성분에 들어있는 유기질 성분이 영양제를 또 공급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이 한번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가공개분이 있어요 근데 이 가공개분 같은 경우는 개분이랑 좀 다릅니다 음. 그럼 개분은 일단 농가에서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개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닭똥 닭동. 닭똥을 개분이라 하고 그 개분은 퇴비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써 있는 이 가공개분은 이제 그냥 개분을 뭐 봉지에 넣고 뭐 어디 포장해가지고 가공했다 는그 가공 뜻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열 처리와 저희 회사 기술만의 공법으로 얘를 미부숙된 닭동을 완부숙으로 바꿔요. 그래서 결론은 발효가 되고 이제 냄새도 확연하게 이제 줄어들고 영양분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 개분은 법적으로도 유기질 비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분은 닭동, 퇴비, 그리고 가공 개분은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아예 법령 상으로도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가공개분 이라면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지친 토양을 여기 써있는 이름처럼 이제 마치 이제 영어, 영어처럼 생겼는데 비옥한 토양 옥토로로 바꿔준 옥토로 만들어 주는 제품이고 안에 커피밥과 가공경분이 들어가서 유기질 영양분 효과를 하면서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양분 또한 이두개가 제공을 합니다 유기물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한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도 써있죠 뒤에도 써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기물이 60% 이상이라 되어있는데 진짜 60% 이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농가분들은 더잘 아실 거예요 유기질이, 유기물이 여기에 60% 이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건지 사실 시중에 60% 이상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기농 네. 자시가되데네 맞습니다 이제 그 유기농 공시가 다 되어있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토양 계량 및 작물 생육용으로 동시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토양 계량제 작물 생육용 제산나만써 있는데 저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토양을 계량하는 효과는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들어있는 성분이 그리고 미성물이 작물 생육에 있어서 도움을 주니깐 토양 계량과 작물 생육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농협 계통에 들었는데 보시면은 농협계통 품목 등록 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써 놨는데요 이제 저희 슈퍼옥토를 구매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희 전국에 있는 저희 판매점 대리점 그러니까 흔히들 아시는 농약방 약방 가셔서 구매하시는 게 이제 가장 편하시면서 빠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 농협 계통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농협에 가서 편하게 이제 또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농협 계통 구... 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매해요 맨날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와요 근데 간단합니다. 그 농협 담당자한테 가서 유튜브에서 보신 뭐제 번호든 저희 사무실 번호건 전화를 주시면은 그 담당자분이랑 저랑 알아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농가분께서는 농협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아시다시피 소량 구매는 조금 힘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한팔레트에 50개 단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한팔레트 단위로 구매하셔서 혼자서 다 사용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나눠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구매 담당자분한테 제 연락처 혹은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은 농약 개통은 제가 알아서 예 열어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대리점은 가까운 대리점 저희 거를 취급하는 대리점에 가셔서 약방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출시는 작년 겨울쯤에 했지만 네네. 개통 자체가 올해 초에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음. 지금 자체가 3월 달도 올해 초에요 음흠. 근데 개통 자체가 한달두달한두달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 빼놓고는 슈퍼트로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게 뭐야 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 이 농협 계통에는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개통 번호라는 게 있어요 아, 각자의 개통이요. 고유 품목 번호 가있는데 저도 사실 그건 못 외웁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여기 네 그거는 이거를 뭐 가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아니 얘기하셔도 되고 슈퍼옥토로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은 당연히 그 직원분은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인데 그렇죠. 네.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개통이 그거 개통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직원이 알아서 검색해 줍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했을 수도 네. 있고 또어쨌든 계약을 해야 되사가요 네. 어쨌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 개통을 하시려면 담당자한테 우리 박도영 과장의 연락처 네. 연락처를 주시면 네. 그 분이 통화만 하시게 되면은 네. 바로 개통된 어... 제품들이 오게 되는 거죠 조금 수정을 하자면은 그 계약은 맞지만 이 개통이라는 게왜 편리하냐면은 이 개통 자체가 농협 중앙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농협 중요하... 농협은 중앙농협이 슈퍼옥토로보다는 그 번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랑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가 이 스타트가 끊어진 거거든 이미 네. 그러니까 개통번호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계약은 필요 없고 자동적으로 저희는 농협의 구매부에 보내드리고 농가분께서는 농협가서 슈퍼옥토를 찾아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나 이거 쓰게 한 발에 갖다 놔줘.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농협구매부는 저희 한 발에 쓰신답니다.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알겠습니다. 보낼게요. 끝이라서 복잡한 건 없어요. 단, 아, 이거 어떻게 한, 한포 사고 싶은데, 두포 사고 싶은데, 그런 거는 이제 인터넷 구매하실 건가, 혹은 근처에 이제 농약방, 이걸 취급하시는 가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출시한 지가 3개월이 채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급 안된 데가 많기 때문에 공급 안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소량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태민농자재라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파레트 단위로 한 파레트가 50개니까 파레트 단위로 주문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농협 가서 네. 아니면 대리점 가서 네, 네. 맞습니다 대리점 농협 예. 뭐 대리, 대리점도 구입하실 수 있고 농협 가시면 아 개통해줘 하면 외상으로 쓰고 나중에 돈을 갚으시면 되니까 좀더돈안 들어가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니까 농사 지실 때 많이 돈 들어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이나마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슈퍼옥토로는 어... 제조사가 네 어, 누림, 누림입니다 누림, 누림에서는 이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뭐 농가를 직접적으로 뭐 몇개 사시고 싶다 하시는데 저희가 농가 직접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전국의 저희 대리점과 농협 개통 이렇게 네. 판매합니다 이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농협이나 네. 대리점 이용하시면 되고 소량으로 필요하신 거는 태민 농가제로 연락 주시면 이 슈퍼옥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태민 농자재에서 물건을 사시고 전화를 본사에다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언제 물건이 오냐 이런 말씀을 네, 전 몰라요 네. 농사 지실 때 어, 농협의 개통 받으셔가지고 외상으로 슈퍼옥토를 사용하시고 또 농사 잘 지셔가지고 또 외상 갚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렇네 그런 길이 열려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부재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사TV에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h 리쇼 Here we go.